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그래픽이 쩔어주는 게임이 많습니다. 배틀필드, 위쳐 시리즈 등등 프로그래머 수백 명이 갈려 들어간 그래픽들은 우리의 눈을 호강시켜주는 요소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게임성으로만 승부하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프리즌 아키텍처나 스타듀밸리 같이 단순하지만 게임에 걸맞는 그래픽을 가진 게임도 많죠.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 또한 그래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팀 얼리 액세스에 올라올 당시 프리즌 아키텍처의 표절 게임이라고 욕을 먹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개쩌는 게임성으로 이런 논란들을 다 밀어버리고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리멀드입니다. 존환자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성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인 이 게임은 플레이하면 할수록 현자 지로보 선생의 명언을 떠오르게 하죠. 탄탄히 싸우는 자신의 기지와 동료들간의 유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우주선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축배를 들죠 물론 다 구라예요. 잔업 한 시간만 더 시키면 폭동을 일으키는 분노조절장의 거주민들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우주해적들, 핀 포인트로 찾아오는 개 같은 이벤트들은 당신이 행복해 죽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가는 자신의 기지가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꼴을 목격하세요.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셨다고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무역상이 되셨나요? 우주의 적들이 아주 좋아하겠네요 농업으로 번영한 도시를 만드셨나요? 병충해로 인해 99%까지 성장한 농작물들이 바랄라로 떠납니다 결국 이 게임이 주는 교훈은 우리를 기다리는 건차디찬결과 싸늘한 바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로그라이크 게임이 그렇듯이 자신에게 저주받은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생존자들을 인도해보세요 물론 끝은 처참한 실패겠지만요 <목소리>